네, 이 시간에는 가상화폐 주간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가상화폐 시장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추석 연휴 때문에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네. 최근에 어떤 흐름을 좀 보였습니까? 어, 네. 9월 달에는요. CME 거래소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 추석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추석 이후에 있었네요. 그래서 9월 28일 날. 미국 시간으로 만개 됐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바네크앤솔리드엑스의 ETF가 다시 한번 승인이 보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흐름 한번 BR 인덱스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비알 인덱스는 요 37.79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요 0.46포인트 하락을 하며 37.3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선물 만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초기에반엑센 솔리드엑스의 이제 승인 보류와 그리고 윙클보스 형제의 ETF에 대한 승인 거절 소식이 있었을 때는 좀큰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시장이 조금은 이제 예견을 했던 것인지 큰 하락은 없으면 요동치지 않고 한 주를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 주초에는 6,700달러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120달러 정도 하락을 하며 6,580달러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40달러로 시작을 해서 10달러 이상 하락하며 228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해치 펀드 업계에큰 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노보그라치하고요 그다음에 펀드 스트레의 공동 창업자 톱리는 최근에 시장이 바닥을 조금은 다지고 있고 확인을 한것 같다라는 의견을 비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할 만한 큰 이제 뭐 모멘텀 면에 펀더멘털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래도 크게 시장이 요동치진 않았지만 시장이 폭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바닥 신호라고 좀 말씀이 나왔는데 아직 뚜렷한 상승 추세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별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개별 종목별로는 어떤 또 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이번에는 네. 이제 비트코인과. 더리움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덱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암호화폐 중 엔진코인이라는 암호화폐인데요. 어, 일주일 동안 56.34%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는 비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 두 번째로 좋은 성과를 달성했던 아더코인 역시 후오비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10.5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1.19%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이번 주에도 10.2% 하락을 하면서 조금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새로운 비트 새로운 또 코인들이 또 생규 상장이 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자 현물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선물 시장은 또 흐름이 어땠을까요? 네, 네. 어, 8월 달까지는 그래도 선물 시장이 만기가 될때 현물 가격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9월 달에 12호의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만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큼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락 추세가 조금은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큰 하락폭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CME 거래소에 이제 9월 달에 선물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10월물 CME 거래소는 30달러 하락하며 6,615달러에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CBOE 거래소는 10월물 80달러 하락하며 현재 6,560달러에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현물 시장에 이어서 선물 시장 흐름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 하나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어, 이번에도 네. 또다시 한번 해킹 사건이 아, 또다시 한번 좀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자이프 거래소는 해커들의 공격을 통해 5,9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이 됐고요. 그리고 9월 14일에는 소유자 원래 에서 현재 45억 엔의 암호화폐가 도난이 이루어졌고 회사 소유의 원래 돼서는 22억엔 상당의 암호화폐가 유출됐습니다. 네. 전체 합계 금액으로는 67억엔. 상당이고요. 그리고 미화로는 5,970만 달러 상당입니다. 그래서 9월 17일에는 서버 오류를 감지하고 입금과 출금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었고요. 9월 18일에는 이제 해킹 사실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금융청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스코 디지털 그룹이 현재는 이런 암호화폐 해킹 사건을 현재 해결하기 위해서 자이프에게 4,450만 달러를 현재 지원할 예정이고요. 자이프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테크 뷰로에 대주주 지위를 취득하고 감사와 이사를 절반 이상을 해고하겠다라는 현재 합의까지는 현재 도출된 상태입니다. 아직은 핫월렛에서 해킹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구체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잘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킹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투자하는 분들의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계속해서 개선된 문제책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관련 이슈도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재 비트콘 ETF를 계속 거절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기존에 9월 30일까지 승인 보류를 내렸던 바네크 앤 솔리드 X ETF에 대해서 승인 기대감은 물론 다소 줄긴 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 보류 신청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어, 기존에 비트코인 ETF들은 선물 비트코인 ETF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위험에 대해서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반액센 솔리드엑스는 현물 시장에 근거를 하고 있는 ETF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2월 29일날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라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좀 시장에 너무나 많이 이슈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어, 올해 안에나 아니면은 내년 초까지는 발매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대감을 좀 가져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국제 세탁 방지 기구에서도 이런 가성화폐 리스크를 좀 없애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 중이라고 좀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네.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규제에 대한 부분이랑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없는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 대란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요 현재 준비를 해서 전 세계에 획일적으로 어, 적용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스탠다드를 현재 준비를 완료하고 있고요. 10월 총회에서 해당 부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세탁방지에 대해서는 어, 2015년 6월에 제정된 스탠다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가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 자금 세탁 방지를 할수 있도록 네.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스탠다드를 마련하는 데 있음을 의의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보다 이 가상업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조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JP모건에서는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좀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JP모건의 이제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적으로 언급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JP모건은 75개 은행이 15개의 은행이 이번에 참여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시범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중개 은행의 의존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 다음 소식은요. 골드만삭스의 사하에 있는 서클이 이제 이번에 USD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어 미과 1달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기대가 되고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도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많이 현재 시장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산하에 있는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인 만큼 이런 의구심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요 어,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백트를 만들었던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모두 참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슈를 얻었던 팩트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암호화폐 상품으로는 물리적인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선물을 제공하겠다라는 네, 상품에 대한 출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화에 대해서만 비트코인 선물이 제공되고 있지만 어, 미화, 유로, 영국 파운드까지 모두 제공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현재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j p 모건 관련된 이슈 한번 살펴봤고요. 또 미국 국회의원 관련돼서는 가상화폐 관련돼서 어떤 발언들이 있습니 어, 미국 네. 의회에서는요. 현재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규제가 상당히 없으니까 SEC J.C. 클레이튼 위원장에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명확성을 좀 갖춰달라는 의회에서의 요청이 상당히 있었고요. 어, 그 다음으로는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의장은 사기와 조작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시장의 성장성을 전부 다 막을 수 있거나 저해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규제는 조금은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무풍지대 속에 어, 어떻게는 암호화폐 시장이 튤립버블에 비유되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은 인터넷 혁명과도 같을 수 있다는 라 신기루와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지만 어, 이렇게 튤립버블에 비유되는 것도 아니면 은 인터넷 의 혁명에 비유되기 전에도 금융당국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발표되어 해당 시장이 성숙하게 성숙하기를,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상화폐 생이 튤립 버블이 될지 인터넷과 같은 혁명이 될지 앞으로 그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블록데이 팀스의 김원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